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30회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1030회 유튜브 방송내역은요. 어, 지난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 어, 목요일날은 시수 또는 네수중 1에서 2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요즘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음, 참고하셔서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별랑카페 자료 토요일날 올려드리는 어, 복귀방송 꼭 확인하시고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어, 구독, 알림 눌러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 0 30회 대분류입니다. 어, 이번 이차도 역시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어, 1그룹은 어,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 어, 2웃수로 나눕니다. 2그룹은 어, 요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어, 기타 이렇게 나누는데요. 어, 이번 2차에도 3중복이 없습니다. 2중복 5개 있고요. 기타 있고요. 우선 2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면, 기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3그룹도 3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어, 3중복, 2중복, 어, 기타 이렇습니다. 어, 우선 3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면 2중복, 기타 이런 순서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어, 이 대분류는, 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어, 확인하셨기 때문에, 아,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이거는 1년에 한번 오류날까 말까 할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어, 상당히 어, 적중률이 높아요.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로, 로또용지 첫, 번째, 어, 첫 번째는 첫번째 어, 지난 회차에도 올려드렸는데 어, 전멸했죠. 그래서 어, 이번 2차에 다시 올립니다. 어, 현재 사연멸 중이에요. 1회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지금 신기록 중입니다 이번 2차에는 이제 출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죠 이제 신기록 중이에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선 1, 2, 3, 4 여기 찾아보시고 안 보이면 1 세로 라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홉칸 분석인데요. 어, 여기 이번 요번이 차에도 두개 그룹을 가져 나왔어요. 어, 여기 30, 31, 32, 37, 38, 39, 44, 45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이 자리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여덟 수죠. 아홉칸 분석이지만 여덟입니다. 어, 여기가 어, 이 별난 카페 자료상 어, 필출할 거라고 보여요. 어, 또 하나는 어, 여기입니다. 1 구간이죠. 어, 지난 해차에1 구간이 또전멸를 했어요. 여기, 그래서, 어, 여기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그래서 두 구간에서 모두 출해서, 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특정 그룹인데요. 어, 이렇습니다. 1, 15, 17, 19, 40, 42, 44 이렇습니다 아, 여기가 현재 5연멸 중인데요 1에서 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11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2연멸 이내에서 출을 했어요 5연멸이니까 신기록에 신기록 중이죠 이번 2차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즉 11의 배수죠. 11의 배수와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즉 2궁이죠. 2궁. 아, 11의 배수와 2궁입니다. 여기가 각각... 어, 사연멸 중인데요. 어, 이두 개를 합치면, 어, 이 11의 배수와 20을 합치면,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 딱네번 있었습니다. 타이 기록이죠. 그러니까, 어, 이 기록대로 본다면 두 그룹 중에 적어도 한 그룹은 어, 출을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 물론 두 그룹이 각각 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이두 그룹의 여기 중복수는 10일이네요. 10일이 중복되고 있죠. 10일 먼저 확인해 보시고 10일이 아니면 나머지 수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매주 올려드리는 거죠. 어, 여기는 불 주변수입니다. 이건 출현 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엔 불치변수가 이렇습니다. 간단하죠? 여기 구간이 간단합니다. 개수도 평상시 불치변수에 비해서 개수도 많은 편도 아니고요. 불치변수는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죠?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해서 롯트 용지 분석 다섯 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자료가 많은데 그거 다 소개해드리면 오히려 복잡하죠.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핵심으로 추려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로, 어, 화요일 대분류와 루트 용지 분석을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클럽, 필출 삼수클럽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 화면 아래에 어, 필출 삼수클럽 바로 가기, 어, 바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목요일 날, 어, 그, 세수 중 또는 네수 중, 어, 이래서 이수 자료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